모자 찰떡 같아서 안 벗어도 될것 같아요. 잘 어울린다. 응, 음, 모자 계자 어울려. 밥 먹으러 가자. 가자. 와, 행복해. 가자. 와, 역시 역시 새우라서 잠수를 잘하는군. 역시 펭귄이라서 대박 돌돌. 펭귄이 잠수도. 펭귄 그 뭐야 그밥먹으러거시 풍덩 하잖아. 역시 애들 조만해서 내가 빠르구만 키키아너 머리털 려아 빼옹아 털려너 빼옹아 빼아 어떡해 빼옹너 털이 자꾸 빠져 털갈이 시즌이니까 조심하라고 <웃음> 아, 탈모 탈모 나는 데 못해 <웃음> 탈모, 탈모. <웃음> 야 누가 탈모라 그러냐 자꾸 어? 털갈이야 털갈이 아 진짜 못됐다 진짜 털갈이야 자꾸 탈모라고 하지마 그래! 응가. 누가 지 탈모라 그러냐? 와.. 진짜. 머리가 조금 반짝반짝한데? 너 와. 앞머리 세가닥밖에 없으면서 그런 말 하지마 아! 나는 문희야! 세가닥이라니! 야! 나는 풍성하기라도 하지 넌세가닥 풍성이라니! 없잖아. 너 머리에서 <웃음> 빛이 나는구만! 윤기야 윤기! 윤끼. 아! 윤끼라니. 조용히 해! 붕어빵 먹자! 야. 야! 내가 너 붕어빵 먹 먹을래? 어? 나 쉬붕. 팝붕! 팝붕! 팝붕! 선생님 피붕 없나요? 피붕? 피자붕어빵 없어요? 피자 붕어빵 먹고 파팥팥팥팥가 먹냐 슈붕을를 누가 먹냐 슈붕어을 빨아드 슈크림빵이나 먹지 아야 아니지 어팥 거시기 먹을파에는어팥 거시기를 먹지 야! 왜팥 거시기를 먹냐 머래 머리 원조랑 상관없어 어? 슈붕 나한테 붙어, 팥붕은 양이한테 붙고 슈붕들은 어, 어, 그래서 맛없을 말. 말. 아니 나 슈붕 먹는데? 아 그래? 먹는. 어 팥붕. 슈붕 먹을 거야 나 슈붕이 어디야? 양아, 너좀 여기. 잘하는구나? 어. 여기가 바로 슈붕파야 아, 와... 그니까... 딱 차가워 아고 하여튼간... 어? 물... 물 오르는 것들 같은 이라고 하여튼간... 따뜻하셨어... 야 누가 자꾸 뭐 먹는데? 이게... 야 너네만 먹으면 어떻게? 애호박 튀김 줄까? 애호박 튀김 먹을래? 응. <�bir cultural validation> <뇝> 음. 너는 아까 줬잖아. 아니야, 아까 다 먹었어. 에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럼 선착순 한 명이다. 나나 나, 나. 내가 더 빨랐어. 특히. 나는 애호박 튀김을 먹을려. 오오오오오오 <뇝> 영? 애들이 좀 식성이 특이하네 난장이도 우유박 튀김을 먹을 줄 몰랐어 야, 슈크림 붕어빵 먹는 것보단 나야 파는... 슈봉이 어때서 그래 슈봉을 누가 먹어? 팝동 드세요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봐봐 슈는 어디다가 해도 그 이름이 잘 어울리잖아 아니 나가나안 뺏었어 어디다 쏘아 나 뺏었어 내 거에 없어 내입에네 없어 오, 나, 나는 밥통 안 먹어. 네임맨에 안, 안 들어온단 말이야. 잘 아, 먹을게 있어. 오장아. 슈슈슈슈슈슈슈슈 아, 슈슈슈. 아, 아. 슈슈슈슈. 맛있게 아. 먹어 아, 맛있게 아, 잘 네. 먹었습니다 사장님. 갖다 줄게. 아 좋지 좋지. 나네 그림 그거 냉장고에도 붙여놨어. 아 진짜? 나 양아 아, 양아. 양 보러 가자. 왜 와봐. 잠깐만. 에어박 튀김 줄 거야? 아니 아니 붕어빵 다 먹었지? 어! 어그 어, 사실 별일 없으면 나랑 잠깐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왜왜 <목소리> 아, 왜, 왜, 뭔데 뭔데? 이게 <목소리> 우리 마을에 처음 왔으니까 <목소리> 내가 마을 이야기 좀 해줄게 아 좋아 지, 좋아 어, 집에 가서 대화 좀 하자 괜찮지? 어, 그래 그래 야너나패거 아니지? 아안패안 아니, 패. 일로 안 와아그 스틱을 갖고 왔어야 되나? 근데 너 그렇게 계속 잠옷 입고 다닐 거야? 음, 잠옷이 어때서 그래? 어, 외출복이 아니잖아 아니 아니야 너가 몰라서 그러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막 수면 잠옷 이런 거 입고 응. 앞에 응. 뭐 편의점에도 나가고 원래 그래 아 그래? 그 응. 마을 말인지...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 원래 잘 모르겠다 응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근데 마을은 지낼만해? 춥지는 않아? 어 춥진 않지 나는 왜냐면 시베리안 어쩌고 응. 터키시 안고라 캐시거든 응어 아, 너가 운동을 좀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 그치, 마을 애들은 그치. 운동을 진짜 안 해서 체력이 약해가지고 세상에 맨날 다오드로드 추워해 음, 다들 오들오들 하는구나 응, 사들사들이나 어, 육둘육둘 하진 않니? 왜?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오늘 호수 같이 뛰니까 좋았지 응 음, 그치 그치 나 어, 솔직히 맨날... 달리기 좋아해 어. 아 그래? 그러면 아침마다 내가 호수에서 조깅하거든 아침마다 좀 별로? 난 저녁 어. 조깅이 좋아 아 그래? 그러면은 응. 그래 저녁에도 나랑 같이 뛰자 나 호수에 그래. 맨날 있으니까 시간 날때 호수에 오면은 내가 또 좋은 구호 가르쳐 줄게 어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 구호의 왕이구나 너 구왕 응. 키키 빨리빨리 일로와 춥다 일로와봐 여기 앉아봐 음 의자가 한 개밖에 없거든 <웃음> 세상에 여기가 우리 집인데 응 사실 그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부른 거거든 뭔데 뭔데 저도 어제 봐서 알겠지만 우리 마을에 지금 산타 자리가 공석이잖아. 응. 그래서 다른 애들은 모르는 이야기인데 어. 사실 돌아가신 산타님께서 응. 내가 차기 산타가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거든. 헉. 그래서 이제 25일째도 끝났으니까 곧 있으면 내가 산타가 될수 있을 거야. 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산타가 되면 제일 먼저 너부터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줄게. 오 그래? 어 진짜 약속할 때니까 나만 음. 믿고 다른 애들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음 그렇구나 어네가 외부인이라 잘 몰라서 그런 거겠지만 산타 마을은 요정들을 위해 존재하는 마을이거든 그래서 정상적인 요정이라면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소금이랑 장이 같은 애들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걔네랑 어울리지 말고 알겠지? 그치만 그냥 어울리는 거 자체는 괜찮지 않을까? 그치 근데 걔네가 허튼 소리하면 그냥 적당히 무시했으면 좋겠고 그게 사실은 이 마을 안에서 요정들끼리 대립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괜히 너도 걔네랑 친하게 지내다가 휩쓸려서 대립구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거든 음... 알겠지 이거는 나중에 너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서 하는 충고니까 잘 새겨들어야 돼 무슨 불이익? 아 그거는 나중에 가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얌전히 지내는 게 제일 좋아. 알겠지? 음, 근데 너가 산타가 언제 되는데? 어, 곧 있으면 될수 있을 거야. 이젠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음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가 꼭 있어야 되나 보지? 어 그렇긴 한데 지금은 우선 크리스마스 직전에 산타님이 돌아가신 게 우리도 처음이라... 뭐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긴 해 여튼 여튼 그냥 쓸데없는 말이고 그건 너는 나만 믿으면 집에 안전하게 갈수 있어 그러니까 내 이야기만 잘 듣고 어? 지금 설레발치는 몇명 애들 있지? 걔네들은 능력도 없고 입만 살았거든? 그러니까 너도 괜히 걔네랑 얽히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혹시나 걔네가 허튼 짓 하는 게 보이면 나한테 바로바로 바로 말만 해줘 알겠지? 근데 응.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응그런 것이기 거식이... 응. 아니야 말해 말해도 돼아니 아니야, 아니야. 할말 있는 거 같은데 아니 내가 사실 아까 도서관에서 응. 책을 봤는데 응. 여기에 원래 다른 요정들도 살고 있었던 거 같은데 응. 걔네는 그러면은 어디 간 거야? 너 졸았다더니 안 자고 책 읽었구나 조금 봤지 근데 책 읽다가 졸아가지고 뭔 내용인지 다는 못 보고 뭐 다른 요정들이 살았다 이것까지만 봤어 근데 너무 졸리더라고 책이 음 그거 다 소설인데 그거 믿는 사람이 있었네 아 그거 소설이야? 그치 이 말엔 아... 우리들밖에 없어 아 원래 그럼 여기 음. 이렇게밖에 안 살았던 거야? 그치 그치 음... 아 여튼 어더할 얘기 없지 응응응 음, 음, 음. 그래 그래 우선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맙고 아까 보니까 되게 먹을 거 구걸하면서 다니는 거 같은데 먹을 것좀 챙겨줄까? 어 좋아 어? 좋아 그래 일로 와봐 키키. 여기 냉장고에 먹을 거 있으니까 좀 챙겨두고 너 혹시 <웃음> 돈은 혹시... 있어? 아니 돈도 없지 그래? 얼마 있어? 지금 나 지금 5개 있어 5개나 있어? 응 5개나야? 그렇지 다른 애들은 그것도 없는 애들도 있을걸? 너네 주급이 음. 얼만데? 네 그거는 말해줄 순 없고 여튼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거든? 음. 근데 너가 내 이야기 들어준 게 고마우니까 돈좀 챙겨줄게 음. 네, 위에서 돈을 좀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 먹고 여기 식탁에 음. 가만히 앉아있어 어지럽히지 말고 알겠지? 알았어 알았어 응응 음, 음. 분명 능력을 인정받은 술록은 배달꾼이 될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되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능력이 뛰어난 것은 증명되었지만 암코 술록이 배달꾼이 되었던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 나의 성별에 대해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생애 처음으로 내 존재 자체에 환멸을 느꼈다. 페이지가 찢어졌대요. 들키전말아이 어, 정도 챙겨주면 되겠지? 어 장아 응 밥은 잘 챙겨 먹었어? 어어 어, 어, 밥 거기 앞에 그 식탁에 있던 거 주킨인지 먼킨인지 그거 먹었어 음 그래 몇개 챙겼어? 어 거식이 뭐냐 이거 애호박 튀김 한 다섯 개랑 채신볶음이랑 응. 생겼어 어 알차게 챙겼네 너밥 아, 이거... 되게 많더라 그치 내가 응. 돈이 제일 많아서 그래 음 와우 너가 오별 있다고 하니까 아 다시 줄게 모별 있다고 하니까 어? 아 벌써 어, 또 뭐야, 집에 갈 뭐야? 시간이네 기가음이거든어 우선 돈은 챙겼지? 어어어 어, 어. 여섯 개잘 받았지? 어어 어, 받았어 받았어 어, 내가 이거 별조각 준 거는 애들한테 비밀로 하고 응. 그 돈으로 새로 옷사 입거나 간식 좀사 먹고 응, 응. 앞으로 말잘 듣고 조용히 있으면 너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별조각 챙겨줄 테니까 응. 힘들면 나한테 바로 말해 알겠지? 알았어 알았어 응,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니까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어, 그래, 그래. 물건은 다 챙겼지? 물건? 무슨 물건? 응, 음식이랑 뭐 흘린 건 없고? 어, 그치, 그치. 음식 다 챙겼지. 그래, 그래. 비가 헤이... 몰리면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야 돼, 알겠지? 알았어, 알았어. 양아, 뭐 싸돌아다니는 거야? 아니야, 응. 나 설록이랑 같이 있었어. 싸돌아다니지 아, 그래? 않았어. 어. 설록이랑 얘기하고 들어가. 있었구나? 응, 싸지 않고 풀었어, 키키 이야기를 풀었어, 키키킥잘 자고. 어 그래 그래 안녕 그래 그래 나 자러 갈게 나도 침대에서 자고 싶다 안돼 안돼 하 따뜻하겠다 침대는 정말 따뜻하겠다 해먹은 너무 추울텐데 침대엔 정말 따뜻하겠다 그래서 잠이 음. 안오거든? 음. 잠좀 자자 음. 참나 아 진짜 이조만한 침대에서 어떻게 자라는거야 들으라. 제 보스 전화 봐 팽이야! 깜짝이야. 왜 그래? 팽이야, 팽이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팽이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내려가, 내려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내려와내려와내려와 일층에 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왜 그래? 불 아. 킥킥 바보. 드르렁. 컬. 행이 금고에 있는 거 내가 다 털어야겠다. 드르렁. 투. 뭐야 뭐야 거대 산타 그거네? 근데 여기 어디냐 기다려봐. 내가 도서관. 양아, 잠깐만. 산타 여기 있으면 어떡해? 어, 깜짝이야, 나 길을 잃었어. 아, 빨리 와, 나 따라와. 헉, 잠깐만, 여기는 설로빈의 집 앞이라서 조심히 가야 돼. 자야겠다. 콕스. 아유 기분 빨리 와 빨리 와. 왜 이렇게 늦었어? 길이 었대아나 쫄려 죽는 줄 알았잖아. 맞아 맞아. 빨리 와 빨리 와. 양아 너 근데 응? 응. 산타 마을 공장 계단 알아? 뭔데? 산타마을 공장괴담에 기가 시간 이후에 공장에 들어가면 갈갈갈 귀신이 어? 갈갈갈, 갈갈갈 귀신이? 갈갈갈 귀신이 나타난대 아 그래? 그럼 우리 그 귀신 보러 온 거야? 아 근데 그거 그냥 괴담이라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아니, 아니 그래, 나까내 설명했잖아 아 알지 알지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알지 아니 근데 그냥 괴담이겠지 아 야 근데 밤에 오니까 좀 으스스하다. 와불다 꺼져있네. 야 우리 빠르게 가자! 그래. 응. 아이 나좀 무서운데? 장 빨리 가 빨리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운데 빨리 와 빨리 와 봐. 너길 알아? 어? 모르지. 그냥 가는 거지. <웃음> 너..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너.. 너, 너 되게 소실 있는 길치구나? 아니거든? 나 길치 아니거든? 아.. 헐.. Nope. Nope. Nope. 어? 그렇지? 어 여기야 여기야. 어? 여기 어? 문 잠겨 있는데? 뭐야 어, 뭐야? 뭐야? 아까 어, 내가 어, 을때 어디 한 들었어? 방금? 어 들었어 들었어. 아니 아까 내가 갔을 때는 여기 문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무슨 소리야? 내가 아까 갔을 때는 여기 문이 열려 있었어. 아니 이거 누가 잠근거 아니야? 아니 근데 좀 <웃음> 이상해 여기 지금 이상한 소리 나고 문도 잠겨 있고 좀 이상한. 야거 빨리 맞아요.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야어 예,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계세요! 야저깐만 뭐, 계세요! 아니 말이 히얼! 아, 야, 자자, 아. 자자. <웃음> 아, 아 뭐. 지금 이러고 있었다가 아니야, 야 이거 좀 이상한 거 같아. 아니 말이 히얼! 이치 아무래도 오늘은 말이 갈갈 아닌가 봐. 야 그럼 빨리 나가자, 빨리 야. 나가자, 빨리 나가자. <웃음> 아 너무 무서 <웃음> 아, <웃음> 아니 저거 저거 뭐 망치로 저문못 부셔? 아 몰라. 아 진짜야. 아, 야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망치 줘봐, 내가 부셔볼게. 야 이것도 많이 이상해 같아. 아 망치 줘봐 상한사람 있는 거 같아 망치 줘봐 망치 줘봐 아니, 괜찮아 있어, 괜찮아 이상한 돼. 사람 있어도 돼 이상한 할까? 사람 있어도 된다니까 아니, 망치에 진짜. 이기는 진짜, 사람은 진짜. 없어 이상해. 망치에 이기는 사람 없다니까 아니,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갈갈갈 소리가 나잖아 있는지 없는지 안 열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아까 막. 어, 오 이거 봐 아! 줘봐 줘봐 망치 어. 줘봐 망치를 줘봐 망치 나 줘봐 아 이거 아닌 것 어.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여기가 아니지 바뀌야? 여기가 여기가 아니지 바뀌냐고. 빨리 나가 빨리, 빨리 아이 참나. 아이 아, 아, 참나 정말. 아 이거 이거 좀 어?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왜? 나 망치가 없어진 것 같아. 뭐? 무슨 소리야? 망치가 없어졌다고? 어 어디서 올린 거지? 뭐야 야구 다시 들어가 보자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아까 그 소리 들었잖아 나는 난못 가겠어 나나 지금 좀좀 좀... 지렸니? <웃음> 지렸니? <웃음> 나 지금 지렸니? <웃음> 아 <나> 냄새 지금... <웃음> 어서 찌르면 안을것 같은데 나 아. 지금 좀 축축해 아 이런 굉장히 스트한 그런 어쩌고 저쩌고 냄새 난다 야 근데 진짜. 오늘은 좀 날이 아닌 것 같고 장아 아, 너무 망치가 너무... 뭐 발이 달려가지고 없어졌을 린 없으니까 야, 우리 그렇지. 내일 아침에 제일 일찍 출근해가지고 망치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아, 나, 나 지금 너무 찝찝해 거지. 야 내가 들어갔다 올게 찾기 내가 찾기 들어가서 한번한번 뒤져볼까? 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애. 그래, 나도.. 깔깔깔 귀신의 저주에 걸리면 어떡 해. 나도 너 냄새나서 같이 가는 것좀 아닌 것 같기도 해. 나 집에 갈 거거든? 아니 그럼 장희는? 장희야, 너 그거 네가 네가 만든 망치 없었는데 이대로 집에 갈 거야? 하지만.. 귀신 소리도 나고, 무서운 소리도 나고, 불도 꺼져있고, 어떻게 찾으러 다시 가. <웃음> 근데 맞아. 귀신이 네 망치 가져가면 어떡해? 귀신이 망치를 가져갈 수가 있어? 어? 알겠어. 그럼 귀신이 너네를 만질수도 없는거잖아 아니 근데... 귀신은 안 무서운거지 아니, 근데... 아니 나는 근데 아, 너무 나는... 너무 지금 찝찝해서 빨리 집에 가고싶어 우리 집에 가자 난... 그냥 난 아, 스스한게 너무 싫은데 이거는 아... 좀 아닌거 같아 그럼 여기가 아니지 바이야 근데 이러다가 설렁이가 깨면 우리만 더 곤란해지는거 아니야? 우리 별조각이랑 음... 정수 감봉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 그러면 내일 다시 오자 내일 아침에 네. 일찍 와봐야겠어 그래 좋아, 내일 좋아. 아침에 우리 제일 일찍 일어나서 오자 나 진짜 일찍 일어날게 음. 나 빨리 옷 갈아입으러 가고 싶어 너 바지 안 입은 거 같은데? 아니 헐 말려야지 아 내가 눈치가 없었네 키킥 그래 그래 빨리 우리 가자 우리 설록이한테 안 들키게 조심히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그럼 빨리 가야지 가기로 했면 빨리 가야지 잠깐만 설록이 네. 있나 한번 살펴보고 없다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없는 거 가자 내가 봤어 없어 너무 조용한데? 어, 들킬 각인데? 자니까 조용히 해 가자 제일 무서운 애들 집이 제일 가까이 있데 그러니까 야 너네는 그냥 어디가서 너네 그냥 집에 갈거야 그러면? 나 집에 가야지 어떡해 나갈거야 나는 그럼 나 문장 들어가도 돼? 너 갈갈갈 귀신 안 무서워? 갈갈갈 귀신이든 갈갈이 귀신이든 물을 갈든지 말든지 간에 마시든지 간에 그 나랑 뭔 상관이지? 아까 소리 들었잖아 아이고 어쩌라고! 맞다. 누구 있는지 아닌지를 못봤잖아! 가서 문 열어보면은 근데 열쇠 저기 누가 잡는거야? 모르겠어 거기 원래 잠겨 있나?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네. 원래 칭... 열려 있었어. 킹미적 가심으로다가 이거 설록이한테 열쇠가 있는 게 틀림없어. <웃음> 그럼 설록이한테 열쇠 달라고 해야 되나? 아니 설록이가 집을 털어야지. 아 설록이가 집을 기가 없지. 설록이네 응. 집을 어떻게 털어? 설록이네? 설록이를 누가 유인한 다음에 설록이 집을 뒤져보는 거지. 아. 하... 오늘 누가 유인해? 야, 네! 잠깐만 이거 무슨... 어, 뭐야? 아, 나나 나, 나 집에 갈줄 보구나. 나 아니거든. 맞거든? 아니거든. 맞네. 응. 맞아. 아무튼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내일 한번 다시 얘기해 보자. 음, 거 참참. 응. 에, 참. 음? 참. 오늘은 아, 너네. <웃음> <웃음> 너뭐 해? 빨리 들어가. <웃음> 숨어. <숨아. 웃음> 아유, 아유. 너네 둘만 있었어? 스마스마. 드르라 푸우. 우우우 푸우. 푸우. 푸우. 이우 푸우. 푸우. 푸우. 푸우. 푸우. 푸우. 푸우. 푸우. 푸우. 푸우. 푸 냠냠 흠냐링 흠냠냠냠냠냠냠냠냠 흠냠 흠냠냠, 흠냠냠, 흠냐리 <놀람> <놀람> 설록이 간거 같죠? 설록이 간거 같지? 그치? 간거 맞겠지? 뭐해? 너 거기서 뭐해? 왜얘 말이 안 들리? 말이 h e r e 너 내가, 귀신인 줄 알았어? 아니 목이 메어가지고 말이 잘안 나왔다 너안 자고 뭐해? 아나 자다 깼어 아나 응.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코골이 하다 깼어 아, 아 괴롭다 어. 아유 그게 뭔진 모르겠는데 힘들겠다 야 근데 해줬으니까 빨리 자 아, 자다 일어난 거라니까 나 목말라가지고 냉장고에서 이거 꺼내왔어 아 그래 그거 빨리 먹어 자는 응. 것까지 좀 봐야겠다 그래 그래 나 누워서 그럼 누워서 거시기 할게 어, 나 설루기는 왜안자 근데 아니 애들이 또안 자고 돌아다니길래 그거 잡느냐고 또땀좀 뺐지 아이고. 어차피 깬 김에 나 여기서 스쿼트 좀 하고 갈 테니까 어, 거기서 야. 자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난 잘게 무섭다 무서워 아이거아이 나오네 아 진짜 해먹이 좁아가지고 아 진짜 아, 진짜 하여튼 간존많이들이자아 해먹이란 진짜 아, 진짜. 아, 목결려 뭐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 아. 아., 아. 아, 진짜 짱나네, 진짜. 미쳤고요. 예, 이거 기뻤했죠 14고 18. 설로뿔좀 아, 벌어. 미쳤네. 응? 물 그러면 물 하나 저희도 r 저 n 도 저도 i t o 떡스. 물 t o i t o Toto. Merced. Tux. Murna. You can't remember.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아, 저거 자세가 이상해서 코 고는 걸 텐데, 잠깬 김에 날한 바퀴 돌고 와야겠다. 애들 돌아다니면 진짜 떼르 라쿨 일어나서 애들이 망치 찾으러 간다니까 저도 내일 아침에 이 불편한 자리니까 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일찍 일어나가지고 망친지 뭉친지 뭐 봉돌인지 동동인지 아무튼 걔네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음. 아유 하여튼간 조만한 애들 사는 곳에서 파는 해먹에서 누워서 자라니까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네요. 아 아유. 아... 아휴... 저도 간밤에 뛰었더니 아주 피곤하네요 그러면 이만 여러분 저도 아, 굿나잇 모두 굿나잇